안녕하십니까 아. 안녕하세요 언니 이즈 하신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어저 이즈 한다고 한적 없는데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 무벽이여가지고 두대 치고 와야 되거든요. 빨리 오세요. 하지 <웃음> 갔다가 빨리 노틸한테 잡히면 어쩌시려고 일로 오세요. 여기까지만 오세요. 저 여기서 큐, 큐짤만 하고 올게요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Nope. 없죠? 어? 없어. 거리가 안 닿는 듯 노틸 감지 보인다. 아, 어우 살았다. 풀어져 이거, 어, 이거 그러면 좀 지금 넣어도 되는데? 그, 그, 그, 빠진거면? 어, 너무 아파. 노틸 말고, 아, 카이사를 사이러스 때려야 사이러스 돼요, 카이사를. 헐룰룰룰룰룰. 카이사, 어?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아, 사일러스 온다고?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, 나, 있을 때 들어오지, 아. 어? 노틸을 탈 때, 어? 아! 아! 아. 아 근데 이 게임 아직 몰라, 건달. 할것 같다고요? 아니 아직 몰라. 와. 어어어어 어어, 안돼 안돼. 아. 너무 손이 안 됐다. 아, 크러다 크러다. 아. 안돼. 아. 아. 안 돼. 아. 안돼요, 티모 세요! 저기요, 티모! 아! 그만합시다. 하나네, 정말. 탑으로 도망가셨네요 아아니요밥 아, <웃음> 찾을래요? 그러면? 그럼 저 바, 언제 갈까요? 아니요 탑..탑 가세요 저 서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..네 알스습 라베인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S 받으면 양쪽밖 2만원씩 미션 감사합니다 베인 어렵지 않아요? 안, 근데 저좀 해요 저는 베인 궁을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아..맞아요 저도 못 써요 에? 궁을 안 쓰면서 <웃음> 이기려고 노력합니다. 궁을 안 쓰고 이긴다고요? <웃음> 네. 베인. 킬 대시 0.3.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남이. 나미... 어? 어? <웃음> 우와. 내 사전에 나이스. 아, 좋아요. 이것이 남인 탑페이입니다. 입니다요. 다 사실 반응도 안 해줘. 다봉. 다소으면 좋겠고 반응도 안 해줘. 어, 제 왔다. 왜못 봤지 제왜 와드 다돼 있는데 못 봤지? 저런 저런. 화면에 나타나야 피한다고. <웃음> 알았지? 미드비야. 음. 음. 이 왔네. 이제 제가 좀 가라 가라 가라 가라. 오? 아리따스. 아. 비슷한 거 같아요. 이제 너무 사려가지고, 제드 왔다. 아, 아 죽었다. 아, 아 슬슬 킹받아, 제드. 아야야야야야. 아야, 아야, 아야. 아하. 베인 위험. 아. 술 났다. 베인 괜찮? 어. 어. 베인? 와우. 야, 펜타들아 야. <웃음> 아. 좋다 좋다. 아뭐 나오셨죠?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<웃음> 나왔어요 <웃음> 네, 확인하지 않았는데 전 A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셨나요? <웃음> 아 B 마이너스 아,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뭐 미션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2만원 들었어야 됐는데 <웃음> 아 재밌었다 <웃음>